내가 만 아홉 살이 되던 해였다. 외할머니는 내 손을 이끌고 어떤 점집을 데려갔다. 사람들은 점집의 여주인장을 기린봉 보살이라고 불렀다. 기린봉 보살은 예리한 눈으로 나를 훑어보고는 노마님의 외손께서는 돈이나 명예 혹은 영통 중한 가지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당시로는 뜻 모를 선문답들이 이어졌다. 이 외손께서는 45세가 될때 나와 다시 한번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부친에 대해서는 노마님의 사위분은 샛별 같은 분입니다. 외손에 의해 사위분까지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토박이인 기린봉보살은 23세 때 이른바 영을 받아 대중을 상대로 기룡화복을 연해 주었는데 특히 전생에 밝았다. 전생을 통하여 현세와 미래를 영험하게 짚어내 명성이 자자해 전상록 할머니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다. 보살님이 항상 전생을 전상이라고 발음한 까닭이었다. 1958년, 아버지께서 만 38세를 일기로 젊은 날에 돌아가셨으니 전상록 할머니 말씀대로 샛별처럼 살다 가신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1992년, 영혼의 목소리 출간 준비로 분주할 무렵, 불현듯 9살 때 일이 떠올라 한 걸음에 전주로 달려가 전상록 할머니를 만났다. 그때가 정확히 45살 되는 해였으니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예언이었다. 전상록 할머니는 여전하셨다. 나에게 뱃사람이 권좌에 오를 것 이란 말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앞일을 예언해 주셨다. 나의 어머니 무이신 부살님은 당대 최고 명문 사범대학을 졸업하신 엘리트였지만 명리학에도 조예가 깊으셨다. 어머니의 유일한 걱정은 내 사주에 인신사이가 모두 들어있다는 점이었다. 인신사해의 사주는 제왕이 아니면 역적이 된다 하여 조선시대에는 인신사해의 사주로 태어난 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있었다고 한다. 결국 어머니는 걱정 끝에 아들의 사주를 몰래 바꾸기까지 하셨다. 그만큼 사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어머니는 어느 날인가 어린 나의 손을 잡고 당대 최고의 사주대가인 백선생이란 분을 찾아 백선생은 K사범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소위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해 사람들이 벌떼처럼 학교로 찾아오는 바람에 병상시에는 계룡산의 비신에 있었다. 백선생은 어머니에게 세 가지를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별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학업성취가 좋지 않습니다. 딸은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같이 좋은 말이 없자 어머니는 기분이 상해 어쩔 줄 몰라 하셨지만 백선생이 말한 세 가지는 훗날 모두 적중하였다. 세월이 흘러 대학교에 입학한 뒤 나는 다시 백선생을 찾아갔다. 백선생의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지만 계룡산의 맑은 기운 덕분인지 마치 도사처럼 보였다. 그의 성처럼 진짜 백선생이 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끌려왔던 차이력 청경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백선생은 기억이 난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뜸 그래 자네는 돈을 가질 것인가 정치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세계로 나갈 것인가 라고 물었다. 내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백선생은 이세 가지 운명 중에 가장 남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길 바라네. 공부는 10년밖에 가지 않고 정치는 삼년을 가지 않지. 최선은 이득을 보는 것 같아도 인간이 박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시게. 그리고는 신신당부하셨다. 절대로 영능력자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되네. 또한 유명해질 생각도 해서는 안되고 재산을 가질 생각도 해서는 안되며 권력가와 어울려서도 안되네. 이것저것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다 갖게 될테니 말이야. 또한 살아서 유명해질 생각은 마시게 죽은뒤에 유명해질 생각을 해야하네. 나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법관을 꿈꾸며 학교 도서관에서 사법고시 공부에 매진하고 있던 나에게 난데없이 영능력자가 되라니. 백 선생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호탕하게 웃으며 지금은 자네가 내 말을 이해할 수 없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가 아주 잘될 걸세. 라고 말하고는 배웅해 주셨다. 그것이 백선생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듬해 나는 다시 백선생을 찾아갔지만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그때만 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백선생의 예언. 영능력자가 될 생각조차 없었던 젊은 청년에게 당부했던 영능력자로서의 길은 지금도 귀에선하다. 언 70중반을 바라보게 된 지금. 이제야 백 선생의 모든 말씀이 가슴에 절절히 와 닿는다.